와 이거 이 정도면 할 만큼 해본 것 같다. 2019년 엄청난 인기를 끌던 소설 달빛조각사의 IP를 가지고 게임계의 거장 송재경 사단이 모바일 RPG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름하야 달빛조각사. 그러나 대량의 버그로 이미 운영계의 전설이 된 엑셀 게임즈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결국 이전 전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임시점검 난무, 버그난무, 주먹구구식 운영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원작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바일 게임 달빛조각사를 제작하셨습니다. 기대치가 증가합니다. 게임을 해본 사람들이 버그가 많다며 욕하기 시작합니다. 게임을 종료하면 레벨이 거꾸로 가는 RPG가 있다며 유저들이 신기해합니다. 치명적인 돈거래 어뷰징이 발생했습니다. 유저가 감소합니다. 오늘도 버그가 발생하여 임시점검을 진행합니다. 히든 퀘스트가 있을 거라고 하더니 버그를 찾아서 빠른 시간 안에 사용하는 게 히든 퀘스트였나 보네요. 뭐 어쨌든 단점은 저만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보이실테니 게임을 좀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픽은 아기자기한 3등신 그래픽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그래픽이다 라고 프리뷰를 했었는데 그냥 그대로입니다. 누구말처럼 이펙트로 떡칠한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펙트가 눈길을 잡아 끌 정도는 아니네요. 전투 템포는 적당히 느린 편이고 타겟팅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어서 추후 PVP나 대규모 전투로 고려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타겟팅 시스템이 약간은 짜증날 수 있지만 PVP나 RVR에 합리적이긴 하죠. 다만 광역기술이 존재하고 있어서 RVR에서 싹쓸이가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방치형 모바일 게임이라고 보기엔 약간 스피디하지 못해서 계속 보고 있자면 답답하고 지루한 느낌이 듭니다. 레이드를 해보신 분들이나 퀘스트 완료시 버벅거리고 있는 캐릭터를 보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하나의 타일에 캐릭터 다수가 겹칠 수 없고 스킬의 선딜이 긴 시스템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원거리 직업군인 공수나 마법사가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사운드 쪽으로 넘어가 보죠. 브금이나 타격감은 나쁘지 않은데 라이브로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의 개수도 적고 쿨도 꽤 길다보니까 타격감이 좀 떨어지는 것같고요 사운드가 약간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인지 요새 유행하는 더빙은 없는 것 같고요. 기왕 원작 파리를할 거였다면 더빙도 좀 해서 상상 속의 캐릭터들의 목소리를 들려줬다면 조금은 더잘 팔아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사실 UI는 거의 정형화됐다고 보는 게 맞긴 한데 전반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는 깔끔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스토리는 원작에 충실했지만 진행 속도는 루즈합니다. 하나의 필드에서 게임을 재밌게 즐길 거리를 만들었다기 보다는 그 필드에 억지로 체류할 수 있는 스토리를 거꾸로 끼워 맞춘 느낌이랄까요? 요새 RPG 게임의 퀘스트가 다 그렇긴 하지만 퀘스트는 단도직입적으로 노잼입니다. 전형적인 몇 마리 사냥, 이것저것 수집, 이런 단순 퀘스트들의 반복 그 자체입니다. 모바일 게임이니까 당연히 발열, 배터리 소모 보고 가야 되겠죠. 절전모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일정시간 조작이 없다고 꺼지는 걸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내보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갤럭시 S8 기준으로 최저호으로 돌렸을 때 약간의 발열, 최고호으로 돌렸을 때손난로가 됩니다. 프리뷰에서 이 정도 그래픽이면 최적화만 적당히 됐다면 발열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냥 상상이었네요. 다만... 갤럭시탭 S6 기준으로는 프로비 아주 미미한 발열은 있지만 그래도 봐줄만한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인원이 대규모로 모이는 레이드 같은 곳에 입장하게 되면 버벅거림은 어쩔 수 없고요. 퍼블리셔로 카카오가 묻었으니 과금 쪽도 한번 봐야겠죠. 이 정도면 사실 비교적 양호한 과금 체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으로 골드의 판매나 광화 주문서의 판매가 있는데 애시당초 캐시로 골드를 판매하지 않았다면 어뷰징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도대체 나중에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골드 및 주문서를 파는 건지 모르겠네요. 사실상 현재 이 게임의 최종 컨텐츠가 장비 강화라고 보면 되는데 강화 주문서의 판매는 컨텐츠 소모의 속도를 빠르게 앞당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과금 아이템이 추가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프리뷰 때 바닥에 아이템이 드랍돼서 루팅하는 재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팻이주어주죠 가격 자체는 그리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뻔한 상술이 보이긴 하네요. 게임성만 보자면 다른 모바일 RPG 게임들과 다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차별점이 있을까? 어떤 부분이 다를까? 한참 고민해봤지만 모바일 게임치고는 자유도가 높고 컨텐츠가 방대하다? 그래서 대작 타이틀을 단거 아닐까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간 플레이해봤지만 도통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기저기 다 있는 직업, 사냥, 플레이 방식, 요일 던전, 인스턴트 던전, 제작 등등 익숙한 컨텐츠가 있고 그나마 게임성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버그와 없는 즐길거리로 인해서 뭔가 즐겨보지 못했습니다. 아 제가 한거라고는 그저 라잔사냥 아 이건 아니죠. 퀘스트 수락 보상밖에 받기 없으니까요. 아키에이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엑셀게임즈의 운영적 미숙함의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아이 회사는 운영으로 연타를 치는구나 일단 거른다라는 치명적인 일격을 선사하네요. 차라리 클로즈베타나 오픈베타였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무슨 버그 무슨 어뷰징 정말 일주일 사이에 수십건도 넘는 중대한 버그와 어뷰징이 생겼지만 최근에 올라온 공지 하나만 보자면 캐릭터당 1회만 구매할 수 있는 캐시 아이템을 캐릭터를 생성 삭제해서 지속적으로 구매했다고 제재를 한다고 올린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임이 만들어진 대로 캐릭터가 생성돼서 했을 뿐이고 삭제돼서 했을 뿐이고 살수 있길래 샀을 뿐인데 벌어진 사태는 매우 재밌습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과연 이 행위가 어뷰징인가 도의적인 양심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실과 컨텐츠는 다르죠. 이 정도도 예측을 못했다? 캐릭터 생성 삭제로 스타트 패키지를 샀다간 제재당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퍼블리셔나 제작자를 고려해서 캐시 아이템을 구매해야 되겠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 공략을 할때 부캐 만들어서 스타트 패키지를 사라고 했었는데 전 버그 악용자의 버그 유포자였네요. 뭐 대충 한 가지 예를 든 건데 이런 식의 크고 작은 논란과 문제가 일주일 사이에 약한 20가지 정도가 발생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돈복사, 케이크사건, 만화 무제한, 간혈적 레벨다운, 스크롤버그, 열쇠 무제한 파밍, 보관함, 아이템 복사버그, 반복 퀘스트 무제한 수행버그, 주황 루나리움, 무한체제, PVP 순위조작, 영채널버그 등등 나열하기도 빡세네요. 여러분들도 히든 퀘스트 많이 이용하셨나요? 원작 소설에 나왔던 흥미진진한 모험도, 신기한 던전도, 스펙타클한 전투도, 즐거운 파티 사냥이나 인터액션도 명예나 명성도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 같지만 조각사라는 직업이 있어서 달빛 조각사라는 타이틀을 달수 있었던 게임 달빛 조각사였습니다.